버스 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러 갈때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버스 택시 타잖아. <웃음> <웃음> 그럴 수밖에 없다. 저래 어렸을 때부터 매년 한 번씩은 제주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를 워낙에 좋아하셔서 저희 아버지의 오랜 꾸미, 이제 애월에서의 이제 맥주집 사장님. 꿈을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현장체험학습을 쓰고 혼자서 제주도를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돌아다니면서 뭔가 자연 속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좋았고 혼자 버스 타고 다니는데 하나도 안 지루하고 그냥 계속 호기심만 생기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언젠가 살아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뭔가 딱 이때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해외 취업이 목표여가지고 제주도에 왔는데 코로나 전까지는 일단 해외 취업을 못하고 도로 열심히 공부하다가 코로나 되면서 살짝 졌고 이제 지금 다시 해외 취업을 꿈꾸고 있는데 그 해외 취업이랑 같이 독립을 너무 하고 싶어서 제주도에 왔습니다 공항에 처음 제주도에 와서 제주대학교 갈려고 짐을 이만큼 들고 갔는데 버스에서 제주대학교 입구 정류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입구겠거니 하고 내렸는데 입구가 입구가 아니었던 거죠. 걸어서 오르막길을 2 0 분을 그 많은 짐을 들고 이삿짐을 들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착잡하고 안, 기분도 안 좋고 좀 알려줬으면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 생일날. 생일 때 코로나 백신 맞고 아파가지고 <웃음> 아무 데도 <웃음> 못 가고 누워있었는데 엄마 아빠도 친구도 없으니까 아 그때 진짜로 제주도 온 거를 그때 딱 하루 후회했던 것 같아요 아내 네 여기 아니고 집 근처에 그냥 있었으면 아 병간호도 엄마가 해줬을 거고 생일인데 막 미역국이라도 먹었을 텐데 하고 그때는 조금 쇼, 서러웠던 것 같아요 노는 문화가 좋다 교통은 불편할지언정 레저활동 수상스포츠 승마 뭐 이런 활동들이 그런게 좋지 않았나 친구들끼리 놀러가서 해변을 놀러간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즐거워도 없고 맛집 찾아가는 일이 있고 그런 물걸라도 풍부해서 저는 오히려 좋지 않았나 생각 해요 저도 뭔가 첫 자립이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계속 가족들이랑 같이 살았으니까 자립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용돈을 받으면서 제 돈을 제가 어떻게 쓸지 계획하고 그리고 제가 학교 생활을 어떤 걸 할지도 제가 계획해야 되고 그러니까 MBTI가 제성향이 되어가는 느낌이랄까 뭔가 그런 것도 많이 겪어서 요즘 느끼고 있는 거는 야구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러 가고 싶을 때 보러 갈수 없다는 그 점이 일단은 너무 불편하고요 그지 친구들은 막고나 뭐, 오늘 왔어 오늘 보러 왔어 막 이런 거 사진 보내주는데 저는 진짜 막 이제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게 돼버렸고 아 그래서 제주도는 왜 야구가 없지? 하는 생각이 가끔 들고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단 일단 지금은 그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교통이 제일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도는 버스 배차 간격이 엄청 길더라고요 뭐 1시간 반인 것도 있고 아니면 오전에 운행이 아예 끝나버리는 것도 있고 제주도는 어딜 가든 버스를 무조건 타야 하고 이러니까 버스 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러 갈때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버스 택시 타잖아. 어. <웃음> 그럴 수밖에 없다. 아무도 이거 볼래? 1시간이면 완전 가까운 줄 알고. <웃음> 맞아요. 맞아요. 30분밖에 안 걸린 줄 알고. 이게 아닌데. 신생 파니이라든가 이런 술자리를 가면은 이제 선배들이 가장 먼저 제주도 대학교에서 가장 먼저 보고 있는 질문이 딱 하나 있거든요. 어느 고등학교나 특히 말상학교들이 1고, 0고, 2명고 이런 데를 얘기하는 순간 선배들이 딱주으로 시선을 딱 돌리고 질문 세례를 터붓기 시작했는데 국지에 있는 고등학교, 이름 모르는 고등학교를 말련하는 순간 선배들이 두기 사라져요. 다요. 딱 내려가요. 그러면서 이제 넌 제주에서 출신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질문을 하고 관심을 주고 와너 어디 났냐? 선생님이 잘 있냐?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소외된 육지인들끼리 같이 있는 육지인술마시거 그 대학교에 처음 왔는데 고등학교의 연장선으로 좀 다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다니, 잘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에 저 혼자 이렇게 전학 간것 같이 서로 다 알고 있어요. 나만 몰라. 말도 안 걸고 대화 주제에도 느끼고 뭐 그런 상황이 자주 있었죠. 초반에.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제주대학교에서 이제 총학생회 그리고 이제 총학회장 독보를 할때 제가 이때까지 가온 모든 총학회장은 전부 제주도 출신 그 후보가 탈락하는 게 아니다. 아예 국제에서 온 출마자가 없어서 제주도. 초반에 막 학과 친구들 만날 때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저랑 예쁘고 다 제주도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막 다들 얘도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웃음> 저는 그래서 얘도 제주도 애어 나만 육지에서 만났는데 막 다들 뭐뭐해막 이러는데 뭐뭔 말이지 하고 혼자 안아있다가뭐 질문이 들어왔는데 근데 사실 못 알아들어서 어 맞아 맞아 이러고 <웃음> 너무 어려워서 기억도 안나그 말이 뭔지. 서점에서 책살때 학교에 서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서점 아주머니가 말이 진짜 빠르세요 근데 그것도 다 사투리로 하세요 맞아. 한 번도 육지 말로 하신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면 더 빠르게 말하세요 그래서 아 그냥 나가고 친구랑 와야겠다 이러고 아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나, 나오는 약간 그런 제 인상 깊은. 저는 인상 깊다 까지는 아니고 그막애들뭐할 때마다 뭐 하면 하면 이런 막 맨을 붙이길래 이건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웃음> 상황에서 <웃음> 붙여야지. 다 <웃음> 그러니까 붙여도 되는. 지 나도 쓰고 싶은데 어디에서 붙여야 될지 알아야 쓰겠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막 다들 어,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하고 또막 어때요 그런 게 그냥 <웃음> 아무데나 쓰면 된대요. 그러다 가또 아무데나 쓰면 이거 는 쓰는 거 아니야? <웃음> <그래서> 그건 <웃음> 어디서 배웠냐고. 이런 <웃음> 게아 아, 맞아요. <웃음> <웃음> 우리 쓰는 은 어. 막 교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뭐만 진짜 막 그래서 그게 진짜 아유, 어렵다 그냥 전안 쓰고 <웃음> 아, 좀 달라요 이거는 진짜 제주도 사투리는 아닌 <웃음> 것 같고 이제는 조금 느낌만으로는 좀알것 같더라고요 배우분들 중에 진짜 제주분이 계시지만 또 아닌 분들이 더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은 역시 제주도 호박 호바... 인 분들과는 많이 다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래도 못 알아 듣겠더라고요 밑에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자막 보면서 <웃음> 즐겁게 봤습니다 정말 자막이 필요한 거긴 한 네. 저 같은 경우는 우리들의 블루스를안 봤는데 제주도 친구들이 오글거려서못 듣겠다 아예 맞아요. 못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해서 네.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네좀 어색한데 꼭 보셔야 됩니다 될... 네. <웃음> 꼭 봐야 될것 같아요 네꼭 보셔야 됩니다 <웃음> 먼저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은 다른 숙소에 묵을 때나 아니면은 혼자 뭐 맛집을 찾아갈 때, 그럼 네, 맛집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다른 맛집을 찾아가야 했었던 그런 조금 당황스러운 사건이었는데, 주변에 있던 이제 도민분들이, 아, 저기, 저기는 맛집. 맛집에 데려가 주시고 아, 내가 데리고 왔다 하시면 이제 또 서비스를 많이 주시고 할머니 분께서 여기는 뭐 차가 많이 안 온다 해가지고 대신 뭐 히트하이킹 해주시고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여행하면서 도움을 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낚시요? 엔지를 잡아놓고 낚시만 하고 아, 계 나중에 배낚시 한번 가시죠 <웃음> 바다 가가 지고 요트 타고 왜 계절학기 들어가서 사실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제주대 학생인데도 못해 아직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걸좀더 많이 해보고 싶어요 바다 보는 거야 내가 할수 있지만 그런 거는 제주대에 있을 때만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꼭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제주도를 뭐 그렇게 알지 못해서 와서 뭔가를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바다가 가까우니까 서핑이나 뭐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날때계서 음. 앞으로는 언젠가, 네. 언젠가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게 생각합니다. 제주에 와서 단연을 사는 게저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주도라서 할수 없어 보다는 제주도에서 할수 있는 게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고 하려고 하면 은 오히려 더 많고 그냥 가볍게 오세요. <웃음> 뭔가 아, 생각 없이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니까 이 학교에 붙었는데 재수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 와가지고 또 무슨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어떤 걸 할까 약간 이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는 게 저는 엄청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왔거든요. 사실 이렇게 멀리까지 오는 게 선택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망설였던 게나 혼자 여 인구도 없는 제주도. 와도 될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 하나 딱 지나고 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다들 여행가는 제주도에 언제 이렇게 살아보겠어? 학교 핑계로 이런 생각도 음. 들고 그래서 지금도 친구들은 되게 부러워해요. 음. 아너 이런 데 살아서 정말 좋겠다. 또 마냥 좋진 않지만 <웃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아나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강력 추천 그 이유는 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웃음> 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강력 추천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제주도 처음 왔을 때는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고 국내보다 조금 더 해외 같기도 하고 다른 문화가 조금 더 많고 좀 힘들 수는 있겠는데 사실 저는 그 시간이 조금 1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어 제주도가 그냥 내 집같이 조금 더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제주도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주도에 오고 싶은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우선 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제주대학, 제주대학교, 제주도 다 너무 좋으니까 너무 그냥 멀다 하고서 피망하지 마시고 한번 정도는 그냥 와서 구경이라고 한번 해보고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네, 명광사만 하고 내려 와서 관광하고, 구경하고, 아, 이런 학교구나, 이런 동네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살만 하다 싶으면 사는 거지 사실 무조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한번 와서 구경해보시고, 해보, 도로에는 와서 한번 체험 삼아 살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해요.